안녕하세요 블록인포 소연입니다. 최근 국내외 명문대학에서부터 블록체인 전문가 양성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관련 학과 개설에 평생교육원 광의 개설, 교내 블록체인 학회까지 4차 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로 미국의 한 명문대학은 블록체인 기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깨와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미국 듀크 대학은 블록체인 연구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블록체인 스타트업 시티즌 리저브와 협력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듀크 대학교는 미국 루스캐놀라이즈에 있는 사립종합대학교로 미국 대학 상위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는 명문대학인데요 듀크 대학은 시티즌 리저브와 함께 블록체인 창업 보육 연구소를 설립하고 학생들이 직접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딜로이트 블록체인팀 출신들이 이끄는 시티즌 리저브는 지난 9월 리더리움과 커럼 블록체인을 사용한 공급망 플랫폼 SUKU를 출시한 바 있는데요. 시티즌 리저브 최고 혁신 책임자이자 주크대 MBA 출신인 요나단 랍치크는 금융, 공급망, 의료 등 많은 부분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연구하고 있다며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학생들에게 적정한 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분야의 차세대 리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끌게 되어 기쁘다고 협력 소감을 덧붙였는데요. 이들의 연구소는 채굴장비 등 블록체인 메커니즘을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대학의 블록체인 교육과정 수립과 블록체인 전문가 연계, 졸업 후 취업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듀크대 후크와 경영대학 캠퍼벨 하베이 금융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산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시티즌 리저버와의 작업을 매우 기대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하베이 교수는 2014년부터 블록체인에 관한 강의인 혁신과 크립토 벤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학생 주도 프로그램 듀크 블록체인 랩 설립도 지원한 블록체인 교육 지원의 1등 공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관심을 모으면서 산업과 교육기관의 교류, 협력도 강화되고 있죠. 이달 초 중국 IT 기업 텐센트와 홍콩 대학은 블록체인 등 핀테크 기술 연구를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고 리플은 MIT, UC 버클리, 스탠퍼드, 칭화대 등전 세계 유수대학의 블록체인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대학과 연계된 블록체인 산업 선점과 인재 확보는 전 세계 관심거리죠. 한편 한국도 블록체인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각 대학에서 꾸준히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고려대는 지난해부터 블록체인 전략 전문 경영자 최고의 과정 제1기를 모집하며 블록체인 전문가 양성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분야 6개월 19주 과정으로 현직 교수와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설계 능력의 배양, 커뮤니티 기반의 새로운 안불 비즈니스 분야를 개척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연세대 또한 같은 해 미래교육원에서 연세블록체인 전문가 과정을 개설했는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실무 전문가들의 강의와 컨설팅 자문, 국내외 거래소 탐방을 통해 관심 분야 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동국대는 국내 최초로 핀테크 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예비 고선들에게 희소식이죠.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 함양과 함께 블록체인 산업의 전체적인 맥을 짚는 전문가 소양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동국대는 이미 핀테크 최고 경영자 과정에 블록체인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JB금융지주, NH농협은행 등과 함께 블록체인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대학 ICT 연구센터 지원 사업에서 블록체인 서비스 연구센터로 선장됐습니다. 연구센터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전문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i t c 지원 사업은 ICT 분야 대학 지원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빅데이터, AI, IoT 블록체인 등의 개발 사업을 통해 산업혁명을 지원하고 석 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수많은 대학이 블록체인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을 교육과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에서 함께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기반을 마련해준다면 더큰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